안녕하세요.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? 어, 이제 추석에는 좀 느끼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좀 칼칼하고 상, 상콤한 이 전어회, 가을에는 꼭 전어회를 한 번쯤 먹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전어회를 준비했어요. 상추, 좀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송송, 어, 거친게 좀 썰어, 썰어주고, 오이도 반, 반 개. 하나 넣어도 되는데, 우리는 전어를 좀 많이 먹기 위해서 조금만 넣으려고, 거시기는. 당근도 조금만. 이제 이건 색깔 이쁘라고 색깔 이쁘로 넣주는 어 거야. 파. 쪽파 넣으면 더 좋은데 쪽파가 비싸니까 이게 대파. 이거 마당에 있는 거 지금 뽑아가지고 넣는 거네요. 코말하고 고추 청양고추 두 개. 초고추장 이 시중에서 판매한 거를 그냥 넣을 거예요. 초고추장만 하면 이제 이런 게 들어가니까 덜 시니까 추가로 어 이거 두개 식초 마늘 한 숟가락 생강가루 조금 넣고 이렇게 한 숟가락 설탕은 한두개 정도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두개두개반 아, 정도 넣고 참기름. 전열를 먼저 붓고 아사비는 고추장에다 타야 되겠다 아사비에 탔어 코가 뽕 뚫리게 반만 붓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먼저 묻혀주고 야채 한꺼번에 다 넣어 숟값도 깨끗이 씻은 거 먹기 좋은 거 먹기 좋게 잘라서 넣고 나머지 양념은 다 넣는 거야 입맛에 따라서 좀 새콤달콤하게 드시려면 조금 더 추가해도 되겠네요. 우리도 좀 신게 좋아서 이만큼만 더 추가 간은 딱 맞아 감졌어 전해를 많이 넣어가지고, 일단 참기름을 또, 또 넣어. 넣어가지고, 싹싹.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다니까. 이게 해드밥이야 헤드밥. 저려해드밥 가을에 이렇게 먹어보면 아주 입맛이 살아난다니깐요. 음 진짜 맛있다.